탑스테이크 잘 먹겠습니다. 그 존댓말은 연애할 때부터 썼어요. 그 아내가 저보다 4살 연상이라서 어 제가 존댓말을 주로 썼는데 요즘에는 반말도 쓰고 존댓말도 쓰고 있습니다. 아, 도네가두번 겹쳐서 들리나요?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어떻게 확인하지? <웃음> 도에 세요아그 닉네임 불러드리는 건그 제가 모든 분들을 불러드릴 수 없어가지고 어, 되도록이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해주실 수 있죠. 고현 님도 감사합니다. 그러면 더 먹겠습니다. L I see a lady w 독 i t i n g -I h o 하지 않습니다 음, 그러면은 구독한다는 소리를 지금 빠르게 한번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제 이제 안뜰 겁니다 아니 그 사이에 땀이 이렇게 많이 나더니 더운가? 모자 써서 더운가 봐요 웃게요 <웃음> 음, 모자 너무 <웃음> 잘 어울리는 아 모자 너무 잘 어울려요? 근데 들을 어? 때 젓가락 팔 때문에 틀이 담아 아그래좀더옮기자고요 응. 역시 디테일합니다 응. 아 좋습니다 오하이오 고자, 아, 오하이오가 아오오하이 아니지 어, 곰방어 곰방 올게 <웃음>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장난을 치면 안되는데 이어서 먹겠습니다 홀쭉하니 더 훈훈하시네요 머리가 모자에 가려서 그런가 <웃음> 칭찬이죠? 응. 먹겠습니다 제가 요즘 살 빠진 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치트키를 치고 있습니다 <웃음> 촬영하기 전에 가서 주짓수를 1시간에서 한 1시간 10분, 20분 동안 운동을 하고 바로 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명토보다 살이 빠진 것 같은 오늘도 진짜 죽어라고 토 나올 정도로 하다 와서 이게 뭔가 그 살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착시효과 좀더 뭔가 극대화된 그런 비주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먹고 좀 일하다가 뭐 자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막걸리 카노는 아까 시작할 때 먹었어요 그 뒤로 가기 이렇게 보시면 어, 먹는 그 장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맞아요 이 노래를 시작하고 부르고 먹으려고 했거든요 불러야지 시아 근데 이거 가사를 생각만 해 놓고 한 번도 안물러봐서 써놓고 불러야 되는데 시시시작음 오늘은 찹스테이크 아닌데 오늘은 찹스테이크냠 아닌데 아 아까 박자 박자 재밌는 거 생각해놨는데 아 평범하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찹스테이크 냠냠냠 미아 호주산 부채살로 첩첩첩 <웃음> 맛있는 찹스테이크 냠냠냠 먹는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 <웃음> 먹겠습니다 맛있게 아직 여운이한테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해준적이 없습니다 서수자님 감사합니다 3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... 그 뭐지? 그... 어... 아직 여운이가 산타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<웃음> 그래서 아직 이벤트를 해준적은 없고 어, 크리스마스 때 저는 친구네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. 가족끼리 다 같이 가서 그 안에 완전 베푸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 놀러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고 그때 함께 보낸 시간은 나중에 미분 일기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볼수 있도록 공유될 예정이니까요. 많이 봐주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그리고. 어 귀엽게 먹어주세요 귀엽게는 제가 잘 먹죠 <웃음> 안귀여우셨나요? 이상하네 <웃음> 지금 제 친구들 술 먹고 뻗었어요 어떡해요 저만 정상이에요 어, 술이 진짜 세신 것 같아요 귀엽게 한번 먹어볼까요 <웃음> 아왜 미분일기냐면 어 맛미에다가 나눌 분 해서 맛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일기다 이렇게 해서 저의 개인적인 일기지만 뭔가 그때 함께 먹었던 음식에 대한 추억, 맛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일기라고 생각을 해서 미분일기라고 지었습니다. 적분일기 이런 거안 나오고요. <웃음> 계속 미분일기입니다. 수나물 다나지만 저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. 아까 보니까 한한몇 뭐 미리 한 사이인 것 같더라고. 아 겁나 많이 왔나요? 진짜 맛있습니다. 이거 다 먹으면. It's u e 어 어디 청주시지? 저, 여, 아까 저 아까, 여, 10시쯤에 왔거든요? 근데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았었어요. 쌓이긴 쌓였는데, 한 1mm, 2mm, 요 정도 살짝 쌓였었는데, 음, 그렇군요. <웃음> 티라미슈. 좀 이따 먹겠습니다. 아까 또, 아, 파주에 눈이 미쳤어요. 엄청 많이 오는군요. 저는, 어, 예전에는 눈 오는 걸 좋아했는데 군대 간 이후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놓고 있을까? 요 이따가 먹겠습니다 자기도 먹을래요? 안 먹을 거예요? 저는 갈게요 아예 갈 거예요? 목소리 한번 들려달래요 안녕하세요 크게 말해야지 들릴걸요? 아우.. 안녕하세요 졸려요 졸려요? 네잘 자요 잘 자요 맛있게 드세요 네 내일 어떤 맛인지 얘기해 줄게요 병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병점이 어디지? 병점? <웃음> 진짜 군대에 있을 때아눈 오면 아, 잠을 못 자가지고 눈 치우느라고 그때부터 눈을 싫어하기 시작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차 끌고 다녀야 되니까 운전을 되게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요즘은 또눈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스가 무슨 말이냐 시험이라고요. 에이, 그러면... 여기까지보시고 얼른 공부하러 가요 <웃음> 아, 여러여러 아직 아험이험끝안셨나요화이 화이팅! <웃음> 어, 제좀제으면크리스마스인데 아직도 안 끝났나? <웃음> 화이팅하십0까지 10까지. 야 되겠다 1 이게 지금 이제 이제 문을 음? 문을 살짝 열어놔서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땀입니다 오 <웃음> 어, 털이 뭐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써야지 <웃음> 종강 축하드립니다 이야 크리스마스때 아이스크림 케이크 와 방학 축하드립니다 와. 제 대학교 가서 제일 좋았던 건 방학을 중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일찍 한다는 거 그리고 방학 때 진짜 방학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막막 <웃음> 막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면 에? 축제를 지금 하나요 겨울에 짠 메리 크리스마